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Q&A 시간이 왔어요. 오늘은 이 야자님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해볼게요. 늘 너무 감사하게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오프라인에서 운동을 하면서 큐잉을 받을 때잘 알아들으려면 받는 사람도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골격 해부학책과 필라테스 해부학책을 구매했었는데요. 비전문가인데다가 기초적인 지식 없이 책을 보니까 오히려 더 겉만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느끼는 근육의 느낌이 올바른지 잘못된 패턴이 너무 오래 당연시 되어서 틀린 걸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해하신가 봐요. 그래서 1대1로 지도를 받더라도 제가 잘 알고 받아야 어, 올바른 움직임에 대해서 익힐 수 있고 또 지도해 주시는 분들도 지금 어떤 근육에서 어떠한 느낌이 나는지 설명을 어, 설명을 해야 제게 맞는 지도를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인체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 복합적인 평가의 어려움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거주하는 곳 주변에 심지어 병원에서조차 유기체로 몸을 봐주는 곳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의 영상이 더 감사합니다 어, 서론이 길었네요 괜찮으시다면 필라테스 하는 일반인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기본서적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가끔 종종 센터 회원분들한테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설... 추천드린 책도 몇가지 있고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의도하신 내용의 책을 쓴게 그래서 추천할만한 책이 없어요. 보면 아예 전문가 서적이 있거나 아예 일반인 위주로 한 서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채워지기에는 좀 부족한 내용의 어떤 서적들, 일반인들 상대로 한 책은 그렇게 돼 있고 이것과 이것의 중간 서적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알고 싶은 어떤 내용이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실전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내용의 경험을 가지신 분도 적고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걸 책으로 내는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런 책을 내는 것보다는 책 내는 건 사실은 요즘 세상에서 특히나 도움이, 그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응.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많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책을 내지 않고 책을 내다고 하, 하더라도 비매품을 냅니다. 그러니까 비매품을 낸다는 게 뭐냐면은 그거는 교육자료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쓰여요. 응. 그래서 본인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내용들을 워크숍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데서 쓰기 때문에 지금 이해자님이 말씀하신 어떤 책의 내용이나 추천해서 조금 만족할 만한 책을 제가 고르기가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 지금 필라테스 책 중에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도 제가 시중에서 서점 같은 데 보면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그냥 감히 판단하건데, 이런 책들이 약간, 어, 날조로 만들어진 책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음. 아무튼,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유행에, 유행에 맞춰가지고, 어, 깊이 있는 어떤 연구나 어떤 성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인지도나, 어, 뭐 그런 어떤 기반으로 해가지고, 책, 출판사에서 계약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용이 빈약합니다. 아니면은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내용, 노하우나 어떤 말씀드렸던 디테일이 좀 떨어지고 일반적인 어떤 건강상식 위주로 해서 돼요. 그리고 깊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책에 다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을 어, 쓰는 것도 저도 예전에 필라테스를 접하고 하기 전에 학교 다니는 대학생일 때 요가 관련된 책을 샀었어요. 요가들 관련된 책을 사가지고 왜냐 저도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동작을 막 따라하면서 했었는데 그게 지금 기준에서 그 책을 다시 봐도 도움이 많이 안 되고 굉장히 제가 이해하는데 거리감이 좀 있어요. 그거를 전부 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 밀접하게 느껴지는 부분의 어떤 예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내용들만 봐서는 내 몸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거에 지금 관련해 가지고 책을 사실은 내고 싶어서 지금 준비를 계속하고 있으나 그게 아직까지는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경험을 축적하려고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책을 좀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요즘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격려를 좀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힘을 받아가지고 책을 좀 내는 어떤 시간들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기다린 시간도 있었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야지 그런 책을 낼 만한 어떤 조건이나, 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제 가지고 가 있던 어떤 노하우나 축적된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다 그냥 다 알려주자 하는 취지로 사실은 유튜브도 만들게 된 거거든요. 유튜브에서는 조각조각 퍼즐처럼 영상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찰력을 기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한 번에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책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보조적인 어떤 교재 같은 책이 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 진도 좀 빨리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책을 보면서 조금 더할수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영상 편집해가지고 어떤 참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어 알려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으로 다 설명을 좀잘 해놓으면 반복해서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 지금 책을 사실은 올 내년, 내후년까지 제가 알고 있던 내용들을 기회가 된다 그러면 책으로 다 내가지고 분야별로 다 오픈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낼게요 <웃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면 좀더 빨리 될수 있겠죠 그날이 좀 빨리 올수 있겠죠 좀 그런 중간 책이나 노하우가 담긴 책이 굉장히 좀 드물고 찾기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그런 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적인 사실은 설명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필라테스 강사를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필라테스 강사고 수료를 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못해요. 이 분야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해도 기본적으로 제가 인체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좀 생기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뭔가 그림이 맞춰지고 뭔가 인체를 그냥 평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3D를 이해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때까지 쌓았던 어떤 경험들이나 공부하던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요즘에는 학습을 쉽게 쉽게 가거나 경험을 쉽게 쉽게 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광사들을 보기가 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스스로가 똑똑해지는, 지고자 하는 이 지금 이혜자님의 어떤 생각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떤 유튜브 취지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어,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체, 인체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고 어, 가능하면은 뭐 근육학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자료로 다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제 영상이나 제 채널을 어, 사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만족스럽진 않으시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그러면 안녕